안녕하세요 니던드도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모스튜디오의 에고연비입니다 어,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선생님 이런 인물사진 보정 방법 과정 올려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웃음> 선생님이 아닙니다 <웃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완성인지 항상 고민되는 점이에요 그건 아무래도 그렇죠 배경까지 만질 건지 아니면 인물만 할 건지 인물도 어디까지 할 건지 이거는 다 개인 차이라서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배경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전체를 다 만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뭐 영상을 두번 돌려 보셨다는데 동영상의 문제점은 추가가 안 된다는 점이죠 추가도 가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업로드 이후에 이제 영상에 올려 놓은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을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 영상은 자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진 보시면 은 중간에 한 장이 얼굴로 가야 되는데 배로 가요 그걸 고치고 싶었는데 자동이라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나면 역시나 후회를 하죠 아좀더 있다 할걸 사진이 더 많이 나왔는데 원체 제가 또설레발을 찍는 성격이라 얼른 올리고 싶어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나마 고친다고 하긴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아무튼 인물 보정의 강좌는 꽤 많이 했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인물 여기도 인물 가끔 가다가 그냥 뭐 풍경, 그냥 잡소리를 한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인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사람을 주로 찍다 보니까 거의 제 유튜브의 영상들은 대부분 인물 보정이 많아요. 그때 이제 뭐 대부분은 이렇게 어디선가 저작권이 없는 외국인의 사진을 가지고 많이 했었고 저는 스냅을 잘안 찍기 때문에 자리 아니라 안 찍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찍은 스냅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런더징. 그리고 우선 작업을 하기 전에 모델분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허락 굉장히 안 해줍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 분은 의외로 되게 흔쾌히 아 <웃음> 어, 그러세요? <웃음> 굉장히 놀랬어요 원래 안 해주거든요 이런 거 자기 사진이 어떻게 뭐 난도질이 될지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잘안 해주는데 의외로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바로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어 음, 여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사진은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저는 역광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광 사진 요새 찍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6시 반? 7시? 어떤 때는 막 8시 반까지 해가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늦은 시간에 찍어야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저녁에 스케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때가 한 3시? 오후 3시쯤 됐을 거예요. 여기 서울 숲입니다. 아, 촬영을 하실 때 이제 역광, 역광으로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빛을 버리든가 그러니까 배경, 배경을 배경 버리든가 인물을 버리든가 근데 여권 사진이라고 한다고 해도 인물 을 찍은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물 쪽 위주로 살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날아간 부분은 없어요 이걸 밝힌다고 하면 하늘은 날아가겠지만 하이라이트를 내려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물 위주로 살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섀도우를 살짝 올려서 어두운 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 정도 보시고 그걸 뭐, 끝까지 올려도 다살것 같진 않아요. 예. 네. 한이 정도 해주시고, 노출을 살짝 올려봅니다. 올리면 이제 하늘이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하이라이트가 확 내려요. 그럼 하늘은 살아납니다. 됐고, 여기서 저는 이때가 약간 노란빛이 돌기는 했어요. 시이고 해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좀약간좀 청량한 느낌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노란 것보다는 푸른 톤. 예. 네. 살짝 푸른 톤으로 하고 하늘도 좀 파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올려주시고 우선은 마스크로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이 정도 잡아주신 후에 안에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컬러로 여러 군데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는 이유는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 나뭇잎까지 다 먹거든요 근데 저는 하늘만 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뭇잎은 그대로 두고 하늘만 살립니다 그리고 오픈 느리죠 컴퓨터를 빨리 바꾸고 싶은데 도움이 없습니다 자 노이즈가 살짝 있어요 아무래도 어두운 걸 살렸다 보니까 자 우선은 할수 있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부터 뭐 인물 보정을 한다고 해서 꼭 인물만 할 필요는 없고 색감을 먼저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에 마음에 드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배경 정리를 먼저 해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감을 먼저 잡아줍니다 네. 요새 맨날 촬영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할게 없어가지고 어젠가 시간이 좀 남아서 액션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색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액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이게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 봐야겠죠 아, 괜찮네요 자 이제부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지금 피부가 약간 노란톤이 끼고 있죠 그럴 때에는 피부를 어느 정도 컬러 레인지로 잡으셔도 되고 그냥 이걸로 잡으셔도 되긴 해요 핑마스크로 그런데 잡으실려면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 저처럼 대충 잡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잡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잡아서 노란 끼를 없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카메라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자칫 빼줘요 약간 밝게 너무 밝으면 티 나거든요 얼굴이랑 배경이랑 따로 놀게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됐고 다리 부분은 아무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죠 실제로도 이 부분은 어둡고 그렇다고 다리를 밝혀주게 되면 괜찮을까 밝혀줘 보죠 우선은 이것저것 해보세요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하지 않을까 모르죠 해봐야죠 이제. 허브로 밝혀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을 스크린으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퍼시티를 살짝 조절해 주는 거죠 조금씩 괜찮을 때까지 너무 빛나죠 네, 한 30%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색깔 을 살짝 빼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빼도 그렇게 티는 안 나네요 스크린이라그런가 하여튼 됐고 지금 옷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옷은 흰색입니다 흰색인데 제가 뭐 필터를 매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간 어둡게 나온 건지 베이지색으로 보이죠 이럴 때는 옷 부분도 이렇게 잡아 따로 잡아서 색깔을 해줍니다 피부에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크게 상관없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지워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완전히 다뺄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만 이 정도 빼고 약간 밝혀져 보겠습니다 펌스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 해주시고 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섀도우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배경이 쨍하기는 한데 뭔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보셔서, 아, 여긴 어둡겠네. 10분 정도의 부분에 이렇게 대충 칠을 해주시고 어둡게. 그러면 배경도 좀더 입체감이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뭐가 있을까요? 잔머리 정리가 있겠죠? 잔머리 같은 경우에 는 새로운 빈내어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도장으로 다 작업을 해 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부분만 약간 끊어 놓고 그냥 패치를 쓰는 편이에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도장이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죠 자, 를잘 해줘야겠죠. 자, 사진을 아래에서 찍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분의 얼굴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한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래에서 찍었기 때문에 턱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물, 인물 부분에 리퀴파이를 가져도록 합시다. 머리가 약간 눌린 것 같은 느낌이죠? 살짝? 주시고 얼굴 부분도 짱 넣어줍니다. 옷 같은 경우도 조금씩 넣어주시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분은 긴 머리이기 때문에 어, 헤어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딱히 따로 없습니다. 머리도 가능하면 조금씩 넣어주시고 다리 같은 경우도 스무스하게 라인이 떨어지게 조금씩 넣어줍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제가 사진을 그렇게 많이 만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색감도 막 집어넣고 뭐 몸매도 확 집어넣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음 스타일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 2개월 전에 했던 작업물과 최근에 작업물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한이 정도까지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늘 부분은 합성을 하신다든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늘도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크게 합성을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냥 구름 부분이 좀더 이런 모양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는 이렇게 모양 있는 부분에 가셔서 선택을 해주시고 하이라이트를 살짝 맞춰서 이렇게 모양이 좀 보이게. 음, 동네에 이제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갑자기 애들이 많아졌어요. 이사를 왔나. 그리고 요새 애들이 욕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음, 아주 느낌이 잇망할 정도의 욕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겠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욕을 안 하게 되는데, 어, 요새 애들 욕하는거 보면 무서워요. 음, 한이 정도? 그리고 나서 뭐, 실제 여기에는 해가 없어요 해가 한이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근데 해를 좀더 주고 싶다 할 때는 에 렌즈 플레어 같은 거 저는 렌즈 플레어가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에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쓸모없는 부분들은 집어져 버리고 해가 있다고 한다면 빛이 비치겠죠 우선은 해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사실상 여기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해가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노이즈로 붙여주시고 저 포이스미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쭉 해주세요 그리고 리니어로 앵글로 해는 여기 오케이 그리고 나서 봐야겠죠? 스크린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살짝 노란빛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빛, 파란빛은 없으니까요. 노란빛으로, 자, 조금만. 억지로 지금 사진을 푸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느끼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가 비, 이렇게 비치진 않죠. 그러니까, 가오시한 블러로 조금 퍼지는 느낌. 네. 해주시고 너무 세죠? 오버시트로 살짝 낮춰줍니다. 예, 네. 그게 되면 이렇게 이 사이로 해가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수 있죠. 예, 네. 착시입니다. 근데뭐 이런 그림자 같은 부분은 안될 수도 있겠죠. 어두운 부분을 약간 자. 선택이 안 돼요. 됐다. 어두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줍니 이렇게 밝은 부분에 해가 들어오게 되죠. 자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많이 만진 부분은 없어요. 요새 취향상 이렇게 많이 만지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찍은 사진이고 저는 제가 찍었으니까 의기도가 있었겠죠. 이렇게 찍어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든 살려볼 거고 이 부분은 뭐 버려도 되겠다 처음에 생각하실, 사용하실 때 촬영하실 때 바르면 안 되네요 촬영을 하실 때에 그 부분을 생각해 놓으시고 촬영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아 여긴 나중에 살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찍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건 나중에 살리면 되니까 지금 고생할 필요가 없죠 물론 나중에 고생하긴 하겠죠 근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방법은 다 있습니다 촬영할 때 된다면 물론 그게 베스트죠 제일 좋죠 근데 쉽지가 않죠 아무튼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예전에 이것 저것막 수정을 할때 물어봐 주셨으면 그때 좀더 나왔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이 정도 크게 많이 변한 건 없습니다 예전에 물어봐 주셨으면 좀 이것저것 많이 했을 텐데 막니컬렉션 이것저것 막 누르고 그럴 때 최근에는 니컬렉션 거의 안 쓰거든요 다른 필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쓸만한 게 있지 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유료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소개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 그 포트레이처처럼 포트레이처 얼마 전에 샀는데 왜 텍스처를 애도 오더비에서 내놨냐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하 여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길래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한다고 하면은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이렇게 색감을 조금 집어넣는다던가 이정도까들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뿌옇게 보여 가지고 스냅 이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별로 안 좋은데 네. 취향 차이죠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해 봐야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웃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